CO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하이난섬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이난섬에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하이난 산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중국 하이난의 산야시인데요 보니까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곳이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군기지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해군기지인데 항공모함도 이렇게 정박을 해 있어요. 규모가 엄청 크죠. 배가 크다 보니까 닻줄도 엄청 여러 개로 해서 연결해 놨고 갑판 위에 비행기도 한대서 있네요. 무시무시한 중국의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어, 미국은 위성으로 이제 이런 배들이 움직이는 걸다 팔로우 하고 있을 거예요 사진은 당연히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뭐 군부대 사진은 당연히 없고요 여기도 해군 기지가 있는데 옆에 또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신 곳이 이제 항공모함 선단이었다면 이쪽은 잠수함 기지 같아요 여기가 중국의 잠수함 부대입니다 일전에 러시아 잠수함 부대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가 중국의 잠수함 기지예요. 거의 다서 있는 것 같아요. 나가 있는 배가 안 보이죠? 아, 만약에 여기 지금 두 대씩 정박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덟 대 중에 세 대는 나가 있나 봐요. 안 보이네요.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미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성으로 보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면 여기 부두에서 쭉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건데요 이렇게 봐서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죠 그냥 바닷가에 있는 뭐 부두고 길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 속에 터널을 파서 이 안에 잠수함을 넣을 수가 있는 데래요 산 속에 잠수함을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벙커 같은 거죠 이 안에 잠수함이 있으면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더라도 아무래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위성에서도 드나드는 그 순간을 놓치면은 사실 여기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수면에 노출돼 있으면은 아 여기 있구나 나갔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산속에 들어 있어 보면은 지금 이제 있는지 나가 있는지 여기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아 잠수함이 들어가는 모습이 잡힌 위성 사진을 본거 같은데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겠네요 여기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 하이난 섬이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보시면은 하이난이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이 남중국해로 가는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여기에 이런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기지를 전진 배치한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남중국해 산호섬 곳곳에다가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죠 그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